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응 소리 없는 이응 글자에 어, 모음이 합해지면 어떻게 소리가 나고 그 글자를 어떻게 우리가 아, 사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. 그리고 어, 자음의 기억자를 또 모음에 어, 붙여서 낱자를 어, 만들어봐서 어, 아이들이 글자를 뽑아가면서 만들어보는 그런.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, 이것은 자음이고 이것은 모음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벌써 어꼭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어 자음과 모음이 합해지는 글자가 우리 한글은 꼭어 소리 글자와 입모양을 하는 그 되는 과학적인 글자라는 것을 아이들이 설명해서 자기가 발음되는 소리를 쓸수 있게 아 그렇게 어,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, 오늘 이 어, 제가 여기서 오늘 만들어온 카드는 이런 어, 모음이 모음, 소리 없는 이음과 합해졌을 때 되는 이 글자를 뽑아봤어요. 여러분들 보이시죠?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의이 애애 와 외의 이것은 아주 어려워요 그냥 처음에는 글자에는 많이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 이것은 두 개가 합해져서 되는 글자인데 우리가 지금 아야, 어여, 오요 우유, 으이 거기까지는 했고 에, 에는 아이들의 이름자에 많기 때문에 또 보너스를 했고 밑에 것은 그냥 어, 아이들한테 외우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가위로 이렇게 박스를 다커팅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야 어여 오유 우유 으이에에 에 이렇게 이렇게 쭉 만들어 보는 글자를 순서대로 놓아 보는 연습도 하면은 이게 많은 노래와 학습 훈련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자를 배우게 되면은 기억은 그 소리가 나고 이름은 기억이다 이것을 애들이 어, 소리와 이름 아주 중요해요 그그그로 사운드가 되고 이름은 기억 기억 그, 이것을 갖다가 어, 모음을 합하게 되면 가 기아 거 기어 고교구규그기개개과귀개 개, 개,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아이들과 또 함께 가 기아 거 기어 고교, 구교 그기, 개, 개, 에? 밑에는 과, 귀, 개 이렇게 부르고 이두 개를 어 이제, 이제 이렇게 늘어서 나열을 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글자를 뽑아보게 하면 돼요. 아가, 아기, 그 다음에 어뭐 기구, 고기, 아이, 오이. 아이들이 그러면 속으로 노래를 불러보면서 아야 이 어여 호요 우유 으이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이 글자를 뽑게 돼요. 그리고 이제 어이 기억자도 가야 거겨 고교 구교 그기 항상 이 자음자를 하기 전에는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름은 무엇이고 사운드는 무엇인가 그그 그 그 다음에 이름은 기억. 기억. 이것을 어 계속 배워가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사운드와 이름이 확실하게 어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게 아마 학습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